잉녀맨 로블록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로블록스 시간은 바로바로 바로 버튼을 화나게 하지 마세요 리아야 리아야 오. 저 뒤에 아주 빙글에 웃고 있는 버튼을 절대 화나게 해서는 안돼 화나게 하면은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질 거란 말이야 아 뭐야 반가워 <웃음> 미호야 리오야 절대 저 버튼한테 네 얼굴을 보여줄 수는 안돼 그럼 정말 화가 나서 저 버튼이 화를 정말 낼지도 모른다고 알겠지? 아니 무슨 소리야 내 얼굴을 보면 활짝 웃을 거라고 안녕 안녕 반가워 반가워 어어 화난다 잠깐만 뭐야 버튼이 오, 네 얼굴을 보고 오. 화를 냈잖아 어떡할 거야 아니 내얼굴 보고 왜 화를 낼대어 뭐야 리아 그, 거기 있으면 안 죽어? 그런거 뭔데? 어? 뭐야 뭐야 화나게 해도 별거 없네. 별거. <웃음> 화나게 해서는 안 돼. 어쨌든 얘들아 절대 화나게 해서는 안 된다. 알았어. 음. 어. 야. 어. 벽이. 발란스. 발란스. 어? 뭐야? 나지, 나지, 나지, 나지, 나. 나. 아, 뭐야? 아. <웃음> 어? 저, 저 벽을 피하는 거였네. 어? 저 옆에 있는 구멍에 들어가는 거였나봐. 음. 아 버튼아. 어, 음. 절대 화나게 하서안 되니까 내가 기분 좋게 해 줄게. 오오오오 폭탄이에요. 뛰어야. 여기서면안 맞지롱. 나 죽었어. 난안 죽었어. 버튼아, 너는 어 머리카락 없어도 편하겠다. 머리도 안 감아도 되잖아. 아이고, 화났어. <목소리도> <목소리도> <웃음> 안 화났어. <오, 돼>! <웃음> 안돼. 버튼이 탈모라는 걸 놀리면 안 됐었는데. <웃음> 난안 죽을 <웃음> 건데. 안 죽을 아. 건데. 음, 잘해. 간단하지. 미오는깬거 어. 같은데. 뮤 전었소. 뭘? 애들 어쨌든 버튼을 칠때 화나게 해서는 안 된다. 야. 간지 간지 간지. 간지 간지 간지. <웃음> <웃음> 어. 오. 오. 어, 올라가고 옆으로 피하고 가고. <웃음> 뭐야? 와. <웃음> <뭐야? 웃음> <웃음> 방금 거의 뭐 교통사고 났는데? 와 깜짝 놀래. 너무 웃고. 야... 진짜... 버튼이 쉽게 쉽게 화를 내는 거 보니까 완전 다열질인가봐 아, 그러니까 평소에 왜, 평소에 어, 뭐, 왜 이렇게 틀냐? 화가 많아 진짜? 아 진짜 짜증나네 어. 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해야 돼? 너 진짜... 아 어, 아이, 리, 미안해! <웃음> 아 이거 누가 으, 눌렀어 아 누가 눌렀냐고 아. 오케이 쉽네 범인이 잘했네 음. 잘한다 약간 젤리 같다. 음, 귀엽네. 이 버튼한테 우리 그럼 칭찬만 해보자. 어, 그 알지? 어. 계속 칭찬만 하면은 어, 이쁘게 자라고 욕하면은 어, 어? 알잖아. 칭찬 양파, 어 비난 양파. 그러면 어. 내가 먼저 칭찬을 해줄래? 아, 어. 어, 칭찬 한마디해나 버튼아 너는. 리아처럼 엄청나게 똑똑한 두뇌와 화가 <웃음> 났는데? 어? <오! 웃음> 어! 엄청난 잘생김을 오! 가지고 있어! 아! 아, 그들과 비교하지 말라는데? <웃음> <웃음> 아 칭찬해준 건데 왜 다른데? <웃음> 아, 이번엔 리아가 칭찬해봐. 칭찬 같은 칭찬을 해야지. 너는, 아 진짜 있었냐? 너는 동그랗고 동그랗게 <웃음> 꼭 지구젤리를 닮았어 아는 텅텅 비었겠지 너는 정말 맛있어 보여 어? 어? 가운데, 가운데 맞추고 만기? 오. 네. 오이. 오이. 진짜 오이. 많이 화가 났나본데 이번에는? 어어 우리 음. 찍어버려 야 그게 칭찬이냐? 내가 칭찬해 줄게 그래. 어, 너는, 어, 참 잘생겼고, 어, 웃는 게참 이쁘고, 그리고, 음, 이빨이 참 하얗고, 어. 오, 화안 내고 오, 있어? 어, 그리고, 어. 나, 더 해달래, 더 해달래. 그, 그리고. 그리고, 넌 못생겼어. <웃음> <웃음> <웃음> 초록색 화분. 아, 초록색으로 가야 된다. <웃음> <웃음> 이걸 못 들어왔네. 못뭐 쓰겠다고 하니까 아, 죽은 거잖아. 지, 자, 너, 네. <웃음> 그리고, 정구야, 너, 너, 요즘 외롭다면, 예, 여자친구 소개시켜 줄까? 어, 좋다고? 응. 어, 그러면은, 어, 누구 소개시켜 줄지? 아, 그래. 내가 진짜 이쁜 애 알아. 자, 이거 와주세요. 제 소개팅요. 와주세요. 너 부르잖아, 너. <웃음> <웃음> <웃음> 네, 어? <웃음> 많이 화 났는데? 가왜 이래? 야, 야 소개팅녀 얼굴을 보자마자 화를 내는 모습 아니 지금까지 있었던 일 중에서 어. 가장 화난 모습이었어 <웃음> <웃음> 그니까 차로 들이박을려고 했다니까? 오깜 <웃음> 어, 놀랐어 야. 아 미안 미안 내가 소개팅녀를 너무 이상한 애로 소개시켰지 이번엔 진짜 예쁜 애로 소개시켜줄게 카라랄라랄라 <웃음> <웃음> 어, 감사니다 올라가 오, 오, 오. 얼마나 허가하신거야 이거 야, 나못 올라가 아, 나 못올라가 나 쳐다 찌로 이거 미호 얼굴을 보자마자 미호 얼굴에 물을 끼얹는데야너좀 그러니까. 어이없다 미안한데 내가 아깝거든? 너 타입 것보다 <웃음> <웃음> 야왜 그런 왜 그런 말 해가지고 <웃음> 아. 자, 너무하네. 근데 어, 뭐에 너무 잡히지 말라는 거야? 이게 어? 아, 손한다. 와, 손이야 저거? 오, 어? 어? 도망쳐. 응. 아, 네. 어, 나 너무 무서워. 미안해. 오. 네가 더 아까워. 야 아, 제발. 오늘 어, 난 살았다. 어. 야, 난 살았다. 어. 응, 못 잡죠? 어. 응, 못 잡죠? 못 잡죠. 여름 신장이 다가온다 야구리 줘, 야구리 줘, 야구리 줘, 야구리 줘. 아정구한테는 어, 비난같은거 하면 안되겠다 진짜 우리를 막 혼내주려고하네 그러면은 어음 얘한테 선물을 하나 줘야겠다 이거 뭐야? 아래에 뭐 뉴크 올뭐 이거 있는데 이게 뭐지? 뭐지? 이건 정구한테 선물해주자 뭔지 모르겠지만 어? 어? 핵을 어? 얻었... 핵에었했어 핵에 핵을... 갑자기? 우와 어? 뭐... 뭐야 <웃음> 아, 이렇게 해서 생존한 사람은 혼내게 줄수 있는 건가 보네. 오. 아, 그렇구나. 아 어. 어, 이런 게 기능이 있었구나. 정구야, 음. 어! 어, 어. 어, 어. 어 우프. 그냥 죽여버리는데? 이러는데? 아, 정구야, 정구야! 너도! 어? 빨리 이 코로나가 끝났으면 좋겠지. 어, 그렇다는데? 아니, 아니. 오! 끝에서 안 죽죠? 아 <웃음> <웃음> <웃음> 음. 정구야, 정구야! 너는 참 이쁜 것 같아 우리 그러면 이제 정구한테 칭찬을 많이 해줬으니까 우리 비난 한 번씩 하자, 비난 그래, 그래? 정구가 화를 안낼 수도 있어 얘는 칭찬을 싫어하는 걸 수도 있어 응 음. 그러면 은어 내가 먼저 할게 정구야 네. 너는 머리카락 안 자라지? 할부야기다 평생 먹어 <웃음> 어, 뭐요? 야, 야 춤추는데? 어? <목소리> 알겠다 알겠다 <목소리> 아 아니야 아니야 지금 고개를 도리도리 하고 있잖아 탈모는 안돼! 탈모는 안돼! 이러고 있는거야 아니야 아니야 <목소리> 자기는 탈모가 좋대 자기는 대머리가 좋다는거지 <목소리> 역시 비난은 하니까 얘는 비난이 좀 어울리는거였어 죽이지 않네 리아, 리아 차례야 비난해 어.. 너는 어.. 정말 동그랗고 <목소리> 어. 어.. 그리고 어.. 너는 어 <목소리> 못생겼어 뭘.. 어.. 엎드려 <목소리> 어, 내려가. 야, 야, 야, 내려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가 위에 내가, 내 내려가, 용암 용암 내려가, 용암 내 내가, 가내 내가, 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이제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이 내가, 내 리 해주겠지? 욕을 하다니 정말 민이, 나 정말 깜짝 놀랐어 나 정말 깜짝 놀랐어 그래, 욕 못하는 사람이 어딨겠어 맞아 맞아 그래, 너도 어, 이제 사람 괴롭히지 말고, 정구야 너도 이제 다른 사람한테 항상 그렇게 웃는 모습으로 지내면은 어 다른 사람들도 항상 미소를 해줄 거야 그리고 웃는 얼굴에는 침을 못 뱉는다고 했어 그치, 얘들아? 맞아 <웃음> 야! <너무> <웃음> <웃음> <웃음> 야! 웃는 얼굴에 침을 어떻게 뱉어! 야야야미 위험한 등산! 야 웃는 얼굴에 침 뱉으니까 완전 화났잖아 지금 오 점프 배이고 하지만 음. 이 정도는 나에게 음. 별것도 아니란 말씀! 으 <웃음> 쉽다 쉬워! 옛날... 쉽다 쉬워! 아, 아무래도 옛날 속담이 거짓말이었나봐 웃는 얼굴에 침못 침 뱉는다 어쨌든, 정구야, 오늘 같이 이렇게 너랑 지낼 수있어서 정말 행복했어, 정구야. 항상 맞아. 이렇게 웃는 얼굴로 지내. 다른 그플 다른 그, 어, 로블록스 주저도 괴롭히지 말고, 알겠지? 뭐? 뭐라고? 괴롭히겠다고? 자, 어쨌든, 빰밤. 여러분들, 오늘 웃는 정구와 그리고 찡그리는 정구. 절대 뭐요? 버튼을 화나게 하지 마세요. 게임 플레이 봤는데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해주시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아아 어, 뿅. 어, 어, 어, 어, 어. <웃음> 구독 뿅. 좋아요. 안녕!